안녕하세요 네모 꼬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루피칼 실레셔를 접어볼거예요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색종이가 3장이 필요합니다 자, 노란색이 위로 오게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이제 와서 내코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뒤집어서 네 꼭짓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 줍니다. 전부 펼쳐줍니다 뒤집어서 이 양쪽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돌려서 또 양쪽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이 틈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눌러 접어줍니다. 자그 다음 이 부분을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다른 부분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속에 있는 이 부분도 위로 올려 접어줍니다. 자, 이러면. 프레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코어를 접겠습니다. 주황색 색종이를 주황색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줍니다. 자 다음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줍니다. 그 다음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다음 또 뒤집어서 내네 꼭지점이 또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뒤집으면 코어도 완성입니다. 이제 그립을 접어볼 겁니다. 연두색이 뒤로 가게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네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줍니다. 다음 또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다음에 또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에 뒤집어서 이 변부분을 눌러서 무려 접어주세요 자 이제 프레임과 코어를 서로 끼워줄겁니다 이렇게 끼워 넣어주세요. 다음 이 부분만 덮어주세요. 다음 이 부분을 3분의 2만큼 접어줍니다. 이렇게 선을 나눠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두께가 비슷한 만큼 접어주세요. 다음 이 부분을 부위로 넣어 접어주세요. 자, 다음! 다른 부분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다음, 코와 프레임을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다음, 여기에다가 그립을 끼워 넣어주면 칼 슬래셔가 완성입니다.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